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찌빈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에버미디어 am320 이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소음이 너무 좋아서 소리가 아주 깨끗하게 들어가는게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이 한가지가 있다면 스탠드형이라서 예를 들어서 책상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가까이서 말하는 거하고 거리를 두고 말하는 거하고 소리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책상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가까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고민 끝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품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네 주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 가이 암 스탠드라고 제가 이거를 구매했어요 를 언제 구매했냐면은 저 11월 10일날 구매를 했고요. 제가 이 제품을 받은 날짜가 어제였습니다. 11월 19일 날 어제 받았어요. 9일 만에 받은 거죠. 되게 빨리 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배송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에서 체크하면 이렇게 무료 배송으로 뜨죠. 이암 스탠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올 메탈이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메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만 메탈이 경우가 있어요. 이두 가지 중에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15.73 달러. 제일 싼 거를 구매했죠. 이거 13.85달러는 이 가운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모양이. 그래서 저는 이거 15.73달러 구매를 했어요. 이 구성품에 패키지 포함에는 마이크 스탠드, 필터, 쇼크 마운트 세 가지가 포함되어 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한 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마이크가 이 쇼크 마운트에 안 맞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4.5cm라고 직경이 이렇게 적어져 있죠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4.5에서 5cm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에버미디어 AM310 같은 경우에는 자로 재보니까 6.5cm가 나오더라고요 작아서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만약에 구매하실 때 이거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고 구매하시는 를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버미디어 AM310 마이크를 분리해서요 거치대를 분리해서 암스탠드에 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구성품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쇼크 마운트 있고요 테이블 고정 핀이 있습니다 암스탠드 파페스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에보미디어 마이크 거치대를 분리를 시켜 볼게요 이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쇼크 마운트에 이렇게 거치려고 끼워 봤는데 구멍이 맞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메탈 컨버전 스크루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제품에는 이게 없었어요 메탈 컨버전 스크루가 없어서 제가 할수 없이 기존에 있던 거를 분리를 시키고 장착을 했습니다 자 분리를 했고요 조코 마운트를 뺐습니다 그리고 에버미디어 AM310에 있던 거치대를 끼우려고 했는데 지금 안 맞죠 그래서 그것도 다시 분리를 시켰습니다 구매했던 마운트하고 연결을 했고 보이트로 네, 고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암 스탠드와 다시 결합을 할게요. 자, 고정을 단단하게 했고요. 자 에버미디어 마이크를 암 스탠드에 고정합니다. 그 다음은 테이블에다가 고정핀을 거치를 합니다. 테이블에 고정핀을 거치를 하고요. 암 스탠드를 결합합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고정시키고 각도를 조절합니다. 자, 고정을 잘 시켜주고요. 다음은 팝 필터를 고정을 할게요. 각도를 잘 조절해서 고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결합을 시키고 연결까지 시켰습니다. 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멋있네요.